아, 그리고 멋게 <목소리> <목소리> 백수야 백수야 깎아 먹을까? 그만해. 너어 저기 애기야, 일로 와. 너 여기 앉아봐. 아, <목소리> 너 여기 한번 앉아봐라. 너 모델 시켜줄게. 여기한번 앉아봐. 지 <목소리> 아니 <목소리나> 맞놀랐어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액수야, 이리와 물 먹어. 털어! 털어!